한 m 지나가 o 고요 한번 꼬 p 고 o t 그 i 나 a photo. 이 m a photo. I'm 네막아 주세요 여